그 하우스홀 가게 가게 소비의 측면에서 네. 그 연구 결과는 우세 집배적으로그 집중했다 온다이렉 직접적인 리바운드 이펙트 네. 누구들 사이에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특히 에너지 어플라이 집안에 있는 에너지 기구의 소비자들 그리고 이제 여, 연료, 연료 효율성 차량에 대한 그런 애들이 애들한테서 예를 들어 서 대개 그큰 에너지 를 저축해 주는 그런 것들은 예측된대요. When consumer 그 소비자들이 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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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 집을 더 따뜻하게 할거다 100년 동안 지속되었다. 빅뱅 이 모습. 빅뱅. 빅가 이게 발론되다 네. By the original scientific text. 그 획기적인 그런 사이언티 그 어디서 어디서 그 발론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됐다. 네.